뭐... 안녕하세요 유튜버 김사장 아니 둘째가 낳고 싶은 애아빠 김사장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양파 껍질 정도는 벗겨줘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는 봐야겠는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입 다물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 응원 좀 해줘요 일요일이 지나고 내일이면 월요일입니다 출근을 해야죠 출근을 해야지 좋아요 출근은 뭐냐 잖아똥 <웃음> <웃음> 싸러 가야겠다 귀여 <웃음> <웃음> 가자 상혜 어디서 입주지나? 알았어 <웃음> 음, 이제 얘도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다 얼마 전까지 분명 아기였는데다 컸다 말투가 엄마랑 비슷해진다 나는 이제 얘도 무섭다 요즘 어리이 가서 공부는 하냐? 요즘? 별로 안하는데? 뭐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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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살짜리 딸한테서 엄마의 냄새가 난다 뭔 말을 해도 대꾸를 안해 안 학교 가면은 공부만 해야 돼 이제 아니 너가 즐길 수 있는 날은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차몇 층에 서었어 5층 눌러? 네눈 감아봐 어때? 깜깜해 그게 네 앞날이야 <웃음> 기가 막혀서 안 들려 룸메이트랑 대화를 하나 빨래비랑 대화를 하나. 결론은 항상 나만 외로워진다. 아빠 워셔액 마야 돼. 엄마가 워셔액 넣래. 그래. 좋아야? 야 차가 똥차네. 똥차 아주 그냥. 똥차, 똥차. 아, 더러워 죽겠어 차가. 워셔액 넣어. 너 엄마는 어떻게? 아침에 너를 데려다 주는데도 워셔액을 넣라는지 주문을 하냐? 어? 그지? 응. 너무하지 않냐? 야 응. 크, 아침에 것도. 오셔액을 넣는다. 야. 시키는 일은 참 잘한다. 꿀데. 엄마가 지금 여기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 주가 데려다주느라고 아빠가 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그러고 있는데 아, 또그 새를 또못 잡고 그 새를 못 잡고 그냥 오셔액 넣어라, 그지? 오셔액 어떻게 뿌려? 뿌리지 마, 뿌리지 마. 또 넣어야 돼요. 떨어지면. 재밌게 놀다. 음. 바이바이 좋아요? 안녕 네. 좋아요 상아? 근데 뭐저 같은 경우는 원했던 간에 원치 않았던 간에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고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그 만났던 뜨거웠던 사랑 그 마음 축축했던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거뭐 있다면 솔직히 제 생각에는 거짓말입니다 아, 사랑으로 포장된 뭔가 그런 진한 우정 하지만 그 생활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포장돼 있는 그 선물 있잖아요. 포장지를 벗겨내느냐, 그냥 그대로 간직하느냐. 이게 유지를 할수 있느냐, 유지를 못하느냐. 포장지 이쁘게 있으면 설레이잖아. 뭐가 들었을지. 그 설레임을 간직은 할수 있는데 포장지 뜯어서 내용물 다 꺼내놓고 보면. 어? 아, 그래서 저는 어, 포장지를 뜯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고이고이 간직한 제. 제가 앞부분에 구구절절 뭘 얘기를 떠들었던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음, 행복하다 어쨌든 요즘 들어가지고 딸내미는 이제 커가고 저희도 이제 10년차가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둘째가 있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댓글에 또 많은 분들이 이세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고 뭐 그런 생각들을 또 접하다 보니까 도 또, 또 나도 모르게 또아이세가꼭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뭐 그런데 그런또 이게 또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또낳겠다 싶어서 낳는 것도 아닌 거고 허락을 한들 여보세요 오빠 뭐해? 어 집이야 그러면 지금 옷을 입고 어 잠깐 나올래? 왜? 나 일하러 가야 돼 집이라며 어야너 시킨 거 하고 이제 나가려고 했지 출근해야지 이제 집이라며 그러니까 집이라고 나 이제 출근해야지 나는 뭐 논이야 맨날 나갈 거야 아, 어쨌든 나올 거라는 거지? 어 이제 나갈 거야 그럼 옷을 입고 어. 강동구청 앞으로 와 거길 왜 가? 코로나 검사하려고. 왜? 아 가구당 한명 코로나 검사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제출하래. 어, 네가 해 그럼. 야너 회사 앞에 길 건너 바로 있잖아. 횡단보도 건너면 그 선별질러서 있잖아. 무섭단 말이야. 오 어, 나도 싫어. 아코 청소 좀 하고 와. 오빠 맨날 코 파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 야 누가 아니면 진짜인 줄 알아. 가면 면봉으로 다 깨끗하게 찔러 준대. 나와. 알았어. 그리고 오는 길에 어. 떡볶이 좀 사와 무슨 떡볶이야 밥 먹자 우리 감자탕 이런 거 사올게 김밥 먹고 싶냐? 알았어 사고 갈게 둘째는 무슨 둘째야 둘째는 하, 나, 나도 힘들다 내려가 내려가 쪼박 쪼박 오랜만에 좀 얘기 좀 해보려고 잠깐 또 앉았잖니 또 이렇게 좋은 어. 시간 또 보내려고 야 무슨 얘기 이런 말라고. 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없잖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뭔가 이런 진지함 와 <웃음> 미안, 진지한 어? 미안한데 어? 어. 나는 어. 오빠가 좀 어색해 아, 그래? 왜? 어나 하나도 안 어색해 야, 아, 나는 진짜 눈만 감으면 거네. 보고 싶고, 막, 그래. <웃음> 맛있는 걸 내가 밖에서 먹고 있으면, 은 얘는 굶, 뭐, 잘 먹고 있나. 얘는 혹시 뭐, 굶고 있진 않나. 또 일하느라고 또 힘들진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막 밥이 막, 입으로 들어가는지 막. 연락한 통 없어서 뭔 소리야! 야, <웃음> 씨, 배려. 그게 집착이야. 뭘 하는지, 일을 하는지 퇴근했는지, 뭐 힘든지 아닌지. 그 집착이라니까. 뭐 했는지 물어보면 뭐해? 이래! 지금 어디야? 회사야. 끝날쯤 에 문자하면 어디야? 어 집에 가는 길. 알았어, 알았어. 배려지 다 너를 위해서. 뭔데? 어. 저놈의 아, 내가 주둥이를 그만큼 내가 물에 빠뜨리면은 입만 동동 뜰 거다. 그만큼 내가 이제 너를 향한 마음은 뭐뭐 뭐 신을 망 됐어. 아손손손 잡고 나가면 아. 안 되는데. 이거 나하고 얘기하자고 앉아놓고서는 지금 혼자만 얘기하고 있잖아. 어. 우리가. 응. 과연 사랑했던 적은 있는 걸까? 사랑했었지 <웃음> 자 기억을 되새겨보면 은 추운 겨울나올 아, 거야 대... 만나서 겨울 아니라니까? 쌀쌀해질 때 만나서 쌀쌀해질 때 아니라고 10년이 넘었어요 그때쯤 만나가지고 우리가 밥 먹고 또밥 먹고 하지마 사랑하고 음. 밥 먹고 사랑을 나누고 밥 먹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이런 쓸데없는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야? 어 아, 둘째 날 생각은 있니? <웃음> 아나 진짜 안 맞아